시합을 살아 계시나? 왜냐하면, 너가 신랑을 보면 아버지 짧고 자꾸 와. 신랑의 명이 좀 짧아. 아버지, 좀 제가 짜다니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웃음> 우리 기준은 뭐. 궁금한 것도 없는데, 아, 저, 뭐 하러 왔어? 어떻게 하면 조금 지구보다 어. 잘살수 있어요. 그때가 그러니까 잘 살았잖아. 아, 어? 어, 근데 신랑하는 일이 어. 들쭉날쭉해가지고, 음. 저는 이제 또 신랑이랑 지금 따로 있거든요. 응, 음, 너희는 직장 때문이라도 주말부부 해야 된다. 예, 예집 떨어져 있어요. 어. 그래서 신랑이 자꾸 안 내려올라고도 음, 하고, 음, 음. 그리고 너무 도 직업이 들쭉날쭉해서, 음. 어, 어우, 왜 너무 이게 눈물이 나지. <웃음> <웃음> <웃음> 우리 임시 기주야 사주팔자를 모르잖아. 열심히 사는 건 맞다. 신랑도 엄청 열심히 살고 너도 엄청 열심히 살고 부지런해. 근데 너는 여자로 태어났지만 약간 직성이라는 게 있지. 남자 같아. 어. 그래서 안 되면 되게 해라. 하면 되지. 내가 없으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 라고 대처 능력이 좀 빠르고 좀 긍정적이야. 신랑은 남자인데 여자 같아. 소심하고 막 고민해야 되고 네네네. 뭔가 결정해야 되며 이게 다 지한테 있어야 결정이 되는 사람이야. 어. 그러니까 항상 너를 보면 막 이렇게 쫓는 것 같은 거야. 네. 네가 신랑을 막붙이는 거야.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빨리 가자고 막 이렇게. 네, 네. 신랑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 네. 그러니까 너랑 있으면 엄청 답답한 거야. 음. 어. 니는 신랑은 못 답답하지. <웃음> <웃음> 아왜 남자가 저거밖에 안 돼. <웃음> 어, 진짜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어, 근데 신랑은, 어, 저거 뭐야. <웃음> 그러지 마. 않는 같고. 여유를 가져라. 음. 그리고 사주에는 네. 너희 둘, 아까 그랬지, 네. 직업 때문이라도 좀 떨어져 있어야 네. 서로가 건강하게 오래 산다. <웃음> 그게 명 길다 하는 거지. <웃음> 명땜을 하는 거야. 아, 어. 어. 어. 신랑이 명이 좀 짧아. 어, 신랑이. 어. 명이 짧다고서 뭐 일찍 딱 죽는 건 아닌데 이런 음, 액땜 떨어져 사는 것도 액땜이고 혼자 살면 지도 불편한 게 많잖아. 그래도 음, 그걸 감수하고 해야 되고 음, 일은 들쑥날쑥한 게 시작은 있는데 사주에 끝이 조금 자꾸 깨져. 용두삼미 같아. 어, 아, 맞아 좀 그런 어. 게 있어요 항상. 맞아요. 그렇고 인덕이 참 없어 신랑이. 아. 사람이 덕이 어, 어. 인덕이 없다 보니까 일은 꼼꼼하고 열심히 하는데 공은 음. 딴 사람이 자꾸 먹을 일이 생기고 그러고 또 이렇게. 내꺼확 챙겨 오지를 못해. 아, 아. 어? 그... 그렇게 자꾸 치는 거야 사람한테. 그래서 그런 기운에 그걸 명땜이라 한다 사람이 살면서. 아, 아. 내가 명이 짧으니 이렇게 내가 아무리 잘해도 이 명이 없으니까 복을 자꾸 명땜으로 써버리는 거야. 아. 그러니까 내가 크게 다칠 운이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직업에 자꾸 환란이 들어서 잠시 쉬어 가야 되든가. 무슨 일을 하고 나면 다쳐오니까 어. 그렇게 티를 내야 되는 어. 거냐고 제가 그번에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그렇게했냐고자기들 그러고 싶나. 그걸 네가 잘 닦아주고 우리 신랑 안 다치게끔 뭔가 그런 대비도 해주고 이런 게 있으면 좀 피해도 가게끔 해줘야 신랑도 니하고 마음을 맞춰가지고 뭐 이렇게 직진을 하든, 어 자러 가든, 우러 가든 이게 한계가 될 건데 막 하고 싶은데 신랑은 너무 자기 명의 본능이거든. 이렇게 하면 다칠 것 같고 뭔가 안 좋을 것 같은 느낌이야 그냥. 또, 그걸 막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없는데, 네. 본능적으로 니를 자꾸 밀어내는 거야, 그걸. 아... 너가 시합을 살아 계시나? 사실 두분 다, 그지두분다 명이 짧게. 왜냐하면, 너가 신랑을 보면 아버지 짜고 자꾸 와. 아... 불쌍하다. 아... 어, 내 새끼야. 해준 아... 게 없고, 아... 어, 애비가 제대로 해준 것도 없이 너무 외롭고 힘들게 크게 해서 미안하다. 아우, 아, 눈물러. <웃음> 어. 근데 아버지들이 명이 없어. 니는 명 길게 살아야 되는데, 너도 그렇게 될까? 네, 네. 한순간에, 어, 이신에 우리가 불운이 든다지? 크게 네, 네. 다칠까? 명이 갈까? 노심초사, 네. 노심초사. 너너 네. 하, 예, 아한테맨 노는 거야. 네. 어, 솔직히, 뭐, 앞으로 사는 것도 열심히 살아서 지금처럼 살면 되겠지만, 네. 가장 중요한 건 대주도 아버지처럼 될수 있다는 거야. 네. 어, 재주는 있다. 열심히는 한다. 그래서 지도 편안하게 일을 해서 네네. 뭔가 니하고 마음을 맞춰가지고 앞으로 살아갈 거 아니냐, 그래 토끼 같은 새끼들도 네. 잘 키울 거 아니냐라고 자꾸 일러주는데 어. 그게 니겐 네안 들리는 거 보니까 음, 어 마음만 바빠지는 거고 아. 신랑은 니따라가려니까 네 가랭이가 막 찢어질 것 같고 아니 근데 이게 이게 그냥 제 생각인데 음. 아버님 제사가 올해 8월 달에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그날 제사 때 드레스를 면서 불이 맞짝팍 터지더니 갑자기 음. 아왠제그문 사이로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음, 느낌이 음. 그냥 드는 거예요 음, 음. 근데 그게 그걸 보고서도 아버님이 오셨나? 그냥 음. 이런 생각이 음. 들면서 사실 아버님 제가 짜다게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아, 그 그래서. 아, 그래서 그냥 그때 보고 오셨나? 그러면서 신랑한테도 아마한테도 말을 못했고 음. 저는 그건 뭔지는 모르겠어요 음. 근데 맞다. 어 그래서 선생님 금방 그랬잖아. 아버지가 제일 많이 네, 네. 미안하고 어 아버지 때문에 네가 더안 되나 뭐 이런 마음도 들고 네, 네. 그게 이제 돌아가셔 좋은데 가 계시면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니까 네. 아버지도 고에 걸려 있으니까 내가 풀어달라 네. 소리는 참 못하고 네. 어 미안해서 만진 게 가시 손이 자꾸 되고아 네. 아버지가 아팠던 거 사고로 갔든 네, 네, 네. 어 이런 기운이 대주한테 똑같이 오는 거야. 어. 그걸 풀어드려야 아버지도 네. 다음에 오실 때는 좀 편안하게 오고 자손을 만져도 덜, 덜 힘들게 하고 도와줄 수 있는 뭔가를 준비를 하실 텐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어, 네가 다른 거는 몰라도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좀 풀어드려가지고 대주 어, 건강하게 네가 조금 공들이면서 대주 지켜주고 어차피 아빠가 이러면 애들도 그렇단 말이야. 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고 니가 음. 또 살아가면 훨씬 덕이 된다. 그러면 어. 저 신랑이나 저랑 좀 뭘좀 음. 하는 일이 있지만 음. 저렇게 힘들어하니 음. 직업을 좀뭐좀 뭐좀 다른 걸 바꿔야 되나? 음. 이런 생각도 좀 하거든요. 신랑이 지금 뭘 철물이나 이런 재수를 하나? 지금 사실은 어. 원래 철거? 어. 그, 내가 있잖아. 철물을 다루는 네, 네, 걸로 네, 네, 자꾸 네. 보여. 네, 네. 모든 물건에는 살이 낄 수도 있고, 그렇듯이. 철물 마적살 자꾸 오니까 내 몸을 상해로 입히는 거야. 아. 근데 내희 신랑은 또 재주가 있어, 손 끝에. 네, 맞아, 그건. 뭐예요? 손 기술이 있거든? 네, 네, 네. 가만 앉아서를 못한다. 네. 성격은 소심하고 막 이런데, 네, 네, 네, 네. 또 몸은 동적이야. 네, 맞아, 맞아. 맞아. 어. 몸으로 움직이니까 덜 고민하고, 네. 어. 좀 이렇게 잠도 좀푹 자게 되고 안 그러면 머리로만 하게 되면 잠도 못 자, 우리 신랑은 예민해서. 그래서 하는 일은 나쁘진 않은데 나중에 뭐 그런 걸 대리점을 하든 뭔가를 좀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나을 거야. 그리고 같이 일을 하지 마라. 니는 예민해져서 안 돼. 애들 학교 가고 좀 적응되고 조금 더 키워놓고 그때 직업도 바꾸는 것도 괜찮아.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가도 내년 운세에는 네. 음, 내년에는 좀안 됐던 게 풀릴 운세야 아, 근데 신랑은 뭐 어떻게 좀 다치고 싶고 좀만 고생해 <웃음> 네, 이번 살해자 같은 경우는 뭐평범하다마 아주 평범하게 사는 집인데 이제 대주와 일 때문에 주말 부부를 하고 있는데 합치면 어떨까 하는 문제인데 아직은 2, 3년 더 있어야 두 부부가 더 용기 있게 살수 있는 시간이 올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로가 조금만 이해하고 아 사주의 직성이 이렇구나 하고 조금만 받아들이며 이 사례자는 사는데 별 지장 없이 행복하게 사실 것 같네요.